앞에 영상에서 공부한 make와 let에 이어서 이번엔 have도 볼텐데요. Okay. have도 이렇게 특이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오는 동사는 맞아요. 그런데 문장 구조를 먼저 공부하기 전에 have는 정말 많이 쓰이는 동사잖아요. have의 의미와 활용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have의 뜻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가지다, 가지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가짐의 의미를 좀더 강하게 느껴서 내 손안에 있는 느낌 즉 어떤 그 대상에 대한 통제력까지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have something은 뭔가 이 something에 대한 좀더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뭐 뭐뭐 ~~하다 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have a s e a t 안 좋아할 때도 쓰고 have a look 라는 말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관용적으로도 have to도 진짜 많이 쓰이죠. 네,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I have to go 하면 은 가야 한다 로 번역해도 되지만 원래의 뜻은 to go 해야 될 일을 내가 가지고 있어 요 그래서 가야 한다가 되는 거고 I have to go 와 비슷한 I must go 도요. 가야 한다지만 원래는 틀림없이 간다가 돼서 이 둘의 뜻이 같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실제로 뭐 혼용해서 쓰기도 하죠. 근데 완전히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건 부정문을 보면 그 구별이 쉽게 돼요. 예를 들어서 I have to go에서는 부정문은 have가 원래 동사니까 do를 붙여서 don't가 돼야 되는 거고 I must go에서는 must가 조동사니까 I must not go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도 다른 게 뭐냐면 I don't have to go는요. 가야 한다로 번역하면 가지 말아야 한다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야 할 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부정하면 가야 할 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 돼서요. 안 가도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don't have to go는요. I don't need to go랑 오히려 비슷하고요. I must go의 부정인 I must not go는 난 틀림없이 안 간다가 돼서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어디 가서 I don't have to go 그러면 나갈 필요는 없어 안 가도 돼이 정도의 뉘앙스가 된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일상에서 워낙 많이 쓰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원래 I have to go는요. 이 have는 have pp로 써도 돼요. 그래서 I have got to go 해서요. 나는 가야 할 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지 해도 I have to go랑 뜻이 같아요. 그런데 이걸 줄이면 I've got, I've got이잖아요. 그래서 I gotta go, I gotta go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원어민들이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나 가야 돼 라는 말인 거죠. have의 의미와 다양한 활용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원래 앞에서부터 공부했던 문장구조로 한번 들어가 보면 have는 역시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 뒤에 동사형 명사 혹은 명사형 동사를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I have him drive 하면 은 나는 그를 운전하게 한다예요. 그래서 make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I make him drive. 그런데 make보다는 조금 강제력이 좀 약하다는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let보다는 좀더 통제력이 강한 걸로 생각하시면 뭐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have는 make와 그냥 비슷한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서요. 이렇게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I have a mechanic. fix my car. 나는 그 정비공이 내 차를 수리하게 했어. to fix도 아니고 fixing도 아닌 fix를 쓴다는 거 아시면 돼요. make와 똑같이. 뭐 이렇게만 공부하면 have 어렵지 않죠. 근데 have가 또 특이하게 쓰이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예문으로 그대로 써볼게요. I have a mechanic fix my car.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오냐면 요 방금 본 문장에서는 a mechanic이 have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fix의 주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my car를 have의 대상 혹은 뒤에 나오는 행위의 주체로 만들고 싶다면 my car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리고 차가 고친 게 아니라 고쳐졌으니까 pp 를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I have my car fixed 가 되니까 나는 내 차가 고쳐지게 했어 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왜 알아둬야 되냐면요 make랑 조금 비교를 해 볼게요 I make my car fixed 라고 얘기하면 나는 내 차가 고쳐지게 했어 라서 누가 고쳤냐에 대한 언급은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고쳤을 때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have는 보세요 누가 고쳤죠?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메카닉이 고쳤는데 여기서 메카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카가 고쳐진 게 중요하다면 마이카가 앞으로 되고 메카닉은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남냐면 내가 고친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직접 고친 건 아니지만 내가 고쳐지게 했고 직접적인 행위는 제3자가 따로 있을 때 have를 더 많이 써요. 물론 have를 쓰거나 make를 쓰거나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는요. 이렇게 제3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되게 만든 상황이라면 have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I have my car fixed. 나는 내 차를 고쳐지게 했지. 그런데 이제 속 뜻은 내가 직접 고친 건 아니야 라는 의미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문을 조금 더 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할게요 she had her hair p e r m e d 그러면 그녀는 그녀의 머리가 파마 되게 했어 근데 자기가 본인이 직접 했다기 보다는 어디선가 했겠죠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파마 하도록 통제한 건 누구예요 주어인 그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a citizen 어떤 시민이 had the criminal arrested 그 범죄자를 체포되게 했어 신고했다는 거지 범인을 자기가 직접 체포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have를 쓴 거예요 그리고 과거니까 이제 had를 쓴 거죠 a citizen had the criminal arrested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have 정리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영문법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어떤 감각과 관련된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see, watch, hear, feel, smell 이런 것들인데 이건 오히려 다양하게 쓸수 있어서 오히려 덜 복잡할 수도 있어요. 자 의미상 뭐 앞으로 할걸 느낄 수는 없으니까 to는 안 되는 거고 뭐뭐 뭐 하는 걸 느끼니까 ing를 쓸 수도 있는데 그냥 make, let, have처럼 명사형 동사 즉 동사의 원형도 쓸수 있는 건데요. 다른 것들도 뭐뭐 뭐 하는 걸 느끼는 거기 때문에 명사나 형용사를 쓰려면 let처럼 be를 써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면 되고요. pp도 바로 올수 있고 be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연성이 있어서 앞에 배운 동사들보다는 조금 쉽게 느끼셔도 될 거예요. 또 예문을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I have seen my teacher care about what the students miss. 하면, I have seen my teacher c 라는 동사를 have pp 로쓴 거죠 그래서 I have seen my teacher 내 선생님을 본게 아니라 내 선생님이 뭔가 하는 걸본 거죠 근데 뭘 했냐면 care about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는 거죠 뭘 신경 쓰냐면 what the students miss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쭉 봐왔어 이런 느낌이 되겠죠 I have seen my teacher care about what the students miss 여기서 이렇게 동사 모양을 쓸 수도 있었고 뭐 ing를 써도 괜찮아요 그 당시 혹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면 i n g 를 써도 괜찮겠죠 I watched the bus carrying a lot of people at once. 나는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버스를 봤어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I heard someone calling 혹은 call you urgently 그러면 나는 들었어 누군가가 너를 다급하게 부르고 있는 걸 들었어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I feel you thinking of her 하면서 네가 그녀를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져 이렇게 말하는 거죠 I feel you thinking of her 그리고 마지막 예문은 I saw him be offensive offensive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be를 붙여도 괜찮아요 I saw him be offensive. 그래서 나는 그가 화가 난 모습을 봤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결국 이 십장에서 배운 동사들은요, 그 의미를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일상에서도 워낙 많이 쓰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익숙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러 번 읽는 이 예문이나 다른 미션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여러 차례 읽으셔서 여러분 감각 속에다가 집어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10장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부가 끝난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